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구독도 해 주시고 너무 사랑도 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 어, 많이들 좀 궁금해 하신 게 뭐가 있을까 궁금한 내용들을 고민 고민하면서 2만명 영상을 찍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 화면에 여러분들께 열어 드리고 있는 어, 여러분들이 2천만원 여기에 보면 판매가 어, 2천만원 좀더 되네요 이거 판매량을 좀 올려 볼게요 음, 몇개 팔았다고 하지? 800개? 880개? 네 880개 정도 하니까 2천만 원 정도 되네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실수령이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저희 회사에서는 제가 스마트 스토어, 쿠팡 그리고 로켓 배송도 들어가고 있고 지마켓 옥션, 11번가, 카페24, 인터파크, 뭐안 하는 쇼핑몰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쇼핑몰들을 하면서 제가 저희 직원이랑 같이 월별로 매출이 어디가 잘 났고 어디가 안 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매출 집계 같은 것들도 하거든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이제 앞으로 쭉 공유를 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어, 내가 2천만 원을 쇼핑몰에서 벌면은 실제로 내, 한, 나, 내 주머니로 가져가는 돈이 얼마가 될 거야 라는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가지고 영상을 찍는 겁니다. 이 영상은 어, 원래 어, 멤버십 분들만 볼수 있게 하지만 이번 영상만은 특별히 네 재방송이 가능하도록 영상을 켜려고 합니다. 우후후후후네 구독자 2만명 축하해주시는 각종아재주영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중지능창조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어 예시로 나타내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어 생각보다 자료가 되게 많죠. 네, 여기 원가를 쓰시면 어 부가세를 자동계산을 해놔야겠네요. 원가를 쓰시면은 자동으로 나머지들이 계산이 될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엑셀 표를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요거는 어 100% 완성된 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100% 완성을 해주려고 하면 사실 여기에서 계산이 안된 내역이라고 제가 조금 적어놨는데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어 제가 내야 되는 세금도 줄어들 수 있고 내가 순 버는 돈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거는 다 세금에 관련돼 가지고 계산을 하면서 이 표를 만들다 보니까 제가 좀 시간이 늦어졌는데 여기에 제가 어떻게 이 계산을 하게 됐는지 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음. 일단 어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고 계시네요. 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어, 밤 10시에 제가 사실 이 라이브를 켜가지고 하는데 어제는 제가 사무실을 오픈하느라 어, 미처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해 가지고 음,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제 휴방 있는 것을 오늘 이렇게 방송으로 또보여드린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어 제가 내용 부분에다가 이 엑셀 파일 다운 받는 링크를 가져다 놨는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엑셀 파일은 다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판매하시는 상품에 따라 가지고 원가가 달라지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가지고 예시를 가, 어 예시를 가지고서 해야 되지만. 어, 그러려고 하면 사실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 자료는 공개를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지금 판매하시는 그, 상품의 원가를 적어 주시면 돼요이 마진 계산할 때 판매가 산정 하시는 것들도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 제가 그냥 대충 1.5 를 곱해 가지고 넣어놨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부가세랑 원가를 더해 가지고 거기 1.5 배를 했는 건데요 근데 사실 계산식이 여기서 조금 더 바꿔야 되는 게 하나 있겠네요 라운드 함수를 써 가지고 음 라운드 업을 할까요 라운드 업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음12 자리에서 올림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어 판매할 때 여러분들이 몇원 단위로 떨어지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로 여기에다가 원가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원가가 예를 들어서 얼마로 해볼까요 음 제가 가지고 오는 상품이 마스크가 있는데 마스크를 제가 9,000원에 가지고 와요 그거를 부가세로 보면은 900원이 더해져가지고 원가로 9,900원에 제가 납품을 받는 거죠. 납품을 받을 때 초도에 제가 어, 얼마만큼 납품을 받냐에 따라가지고 이 초도 발주 수량도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발주 수량을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몇 개를 하는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뭐, 천 개를 가지고 온다, 뭐, 백 개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때마다 판매 수량을 여기에다가 카운팅을 사실 수동으로 해야 되는 걸로 갖다 놨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가지고 달라질 수 있으시니까, 요런 거는, 어, 여러분들의 그 정산 자료, 스마트 스토어의 정산 자료를 가지고서 이 판매 수량도 체크하셔도 되고 아니면 은 스마트 스토어 외에 다른 쇼핑몰들도 많이들 하고 계신다면 그 해당하는 어 스토어들 마다 판매된 수량들을 일활 체크해 가지고 재고 수량을 잘 수를 세 주셔야지 여기에다가 잘 입력을 할수 있겠죠 어 배송비는 제가 일반적으로 2,500원을 잘적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가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가 CJ대한통운인데 이 CJ에서 저한테 2,500원의 납품을 그 택배비를 책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2,500원으로 계약했다 보니까 부가세는 별도로 계산이 돼 가지고 실제 배송비는 2,750원 이지만 고객 들에게 제가 받는 배송비가 3,000원입니다. 그래서 요게 3,000원을 적었고 제가 여기에다가 어 이게 헷갈릴 수 있겠네요. 이거는 배송비, 여기 실배송비를 여기다 적어 있겠네요. 음, 실 배송비 이렇게 적어놓고 어, 수수료, 수수료는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따라가지고 판매가를 얼마로 하냐에 따라서 이 수수료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계산은 스마트스토어 기준으로 5.74%이기 때문에 5.74% 카드 수수료 3.74% 더하기 2%의 쇼핑 연동 수수료를 했는 것으로 5.74%를 적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이 되면 수수료가 우리가 10% 1% 정도 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외에 어, 지마켓 같은 경우 옥션 같은 경우에는 12 13% 정도 되니까 그때마다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감안하셔 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부가세 부분이 있습니다 부가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가격 따라 가지고 이 부가세가 책정이 되는 거니까 판매가를 먼저 여러분들이 잘 적어주셔야지 나머지 자료들도 자동 계산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자동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원가 하고 여기 있는 배송비 이 부분까지만 실제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어, 을 이렇게 해줄게요. 네, 이 부분을 입력을 해주시면 은 여기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종소세는 제가 8%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매출액에 따라서 실제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벌어드리는 수익에 따라가지고 종합소득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과세율이 달라지니까요. 이 과세율은 여러분들이 어 사실은 세금을 내볼 때에 사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100%, 8%는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그냥 8%로 임시로 적어 놨는 부분이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간이 가세자시라면 부가세를 계산하지 않으셔서 여러분들 마진액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간이 가세자가 사실은 정말 아름다운, 네, 사업자라는 점이 있죠.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부가세를 내는 사업자였기 때문에, 음, 이 부분은 항상 가지고, 있, 있는 네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약간 팁으로 한 가지 적어 드린다면 팁 이라고 얘기를 해 드린다면 어 세금 통장을 별도로 운영하시는 게 좋아요 세금통장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벌어 드리는 금액에 따라 가지고 한 15% 정도를 입금을 해 놓으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실 때에 목돈이 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 저만 해도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어 7월에 제가 냈던 돈이 2천만 원이었거든요. 종 부가세만 부가세만 2천만 원을 냈기 때문에 어, 한꺼번에 2천만원을 내려면 정말 타격이 커요 사실 현금 자산의 흐름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돈을 정산 받는 게 굉장히 느리잖아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산을 조금 빠르게 해준다라고 하는 기사 자료가 나왔기는 하지만 쿠팡 같은 경우에는 거의 두세 달 후에 정산이고 티몬이나 위메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지마켓과 옥션은 뭐 그래도 좀 다행인 게 구매 정 확정 다음 날에 돈이 들어오니까 좋긴 하지만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금 회전이 원활하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정산을 받게 되시면 그 정산 받는 금액의 15% 정도는 여러분들이 세금 통장에 옮겨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실 때에 무리가 없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매입 통장이랑 매출 통장을 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 통장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사는 통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카드비를 여기에서 어, 출금되게 해요. 카드비 출금 통장이고요. 그리고 물건을 사드릴 때 제가 쓰는 통장이기 때문에 현금 거래가 일어나는 물품 사는 통장이에요. 그래서 이 통장은 제가 물건을 얼마만큼 사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산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어, 15%를 제가 하는 이유는요. 좀 크게 해놓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세금 폭탄이 나올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큐레이님 2만명 구독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매출통장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정산을 받는 통장으로 사용합니다 정산통장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통장을 세개로 분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통장만 봐도 가계부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요런 방법을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개의 통장을 같이 운영을 하시는 것이 좋다 라는 거죠 그 외에 쓰시는 분들은 cma 통장 같은 걸 쓰시면서 용돈 통장으로 버는 돈의 일정 돈을 조금 옮겨 놓으시기는 해요 그래서 매출 통장으로 정산이 되면 정산된 돈을 다시 매입 통장으로 조금 넣어주고 거기 에 15%를 세금 통장으로 옮겨주는 거죠 그러면 사실 계산하기가 많이 어렵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르나님 안녕하세요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데이비드 피터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어 이윤필라님 안녕하세요 저 명함 만드는 쇼핑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스토어에서 어, 네이버에서 언니리뷰 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은 명함 저희 주문 받아가지고 저희 직원분이 네 응대를 잘 해드릴 겁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계산하는 거를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마진을 계산을 했는 부분이 조금 계산식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계산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진을 계산을 했는 여기 부분은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메모를 달아드릴게요. 네, 여기는 음, 어, 숲속에 귤밭? 님 오랜만입니다. 네 2만명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마진 제가 계산했는 요 표를 보면은 실제로 제가 상품을 판매를 할 때에 가지고 오는 가격과 그리고 판매하는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판매가하고 판매가에다가 어 제가 부가세 판매가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부가세를 10%를 네 여기에서 빼줍니다. 요 계산이 먼저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더하기 해서, 제가, 음, 아, 빼기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어, 원가에 더하기 부가세를 해요. 원가에 부가세죠? 원가 부가세, 요거는 판매가 부가세. 부가세. 10%. 네. 요기를, 어, 계산을 해줍니다. 어, 그래서 요 계산을 하는 이유는, 제가 물품을 팔았으면 파는 가격에 대해 가지고 10%의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 10%에서 원가의 부가세 10%를 빼야 순수 부가세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넣어 준 거고요 여기에다가 빼기 수수료를 해주고 빼기 부가세를 해주고 빼기 종소세를 해줘요 네 이렇게 하면 <웃음> 네, 뭐 많이 빼주죠 네, 이렇게 빼주시면 은 실제 여러분들이 수령하시는 금액이 되시는 건데 수수료 부분에도 저희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5.74% 여기 수수료에도 어 10%의 부가세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에다가 제가 90%를 곱해서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도 사실은 계산하시기가 어려우시다면 여기도 곱하기 90%로 계산식을 만드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부가세가 계산이 되는 부분이고요 뒤쪽에 마진액을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최소 마진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 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실 때에 어,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돈을 옮겨 놓을 수가 있어요 어, 네, 좀 복잡하죠. 왜냐하면 제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연에 4,800만원이 넘어가면 은 간이과세자에서 부가가 그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전환이 되셨을 때 여러분들이 내셔야 되는 부가세라는 게 생각보다 큰 돈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이 됐을 때 갑자기 내놓으라고 하는 이 세금에 놀라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계산하시는 것도 어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고요 종소세라고 하는 것은 5월에 내가 실제로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가지고 제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내게 되는 부분을 미리 계산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종소세 부분에는 제가 계산을 하는 게 마진에서 종소세를 빼는 걸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계산에 되어 있는 부분에서 마진에서 이 부분 종소세는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계산을 해놓으시면 좋기 때문에 요거는좀 참고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뺄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원가의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게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어, 계산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께 이 부분을 계산하지 않게 하시게 만들도록 판매가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 이 파란색 부분. 이 부분만, 네, 계산을 해서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매출액이 400만 원이 좀안 된다. 주라기 월드처럼, 월드님처럼, 요렇게 되신다면, 간일 때는 부가세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말씀 하시잖아요. 네, 그 부분이 맞습니다. 제가 요 판매가 부분은 다 여기에서 계산식을 다 땡겨와서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계산을 해야 되는 게, 그냥 내가 매출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판매가라고 제가 여기 적어놓는 부분이 여러분들의 매출액이 될 거예요. 매출액에다가 지금 400만원이 좀안된데 있으니까 400만원이라고 적어주고 배송비 부분에다가 배송비를 매출액 부분에 배송비가 계산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계산식을 만들면 돼요. 배송비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어, 제즈키츠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일반과 제자로 전환이 되셨군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되신다면 세금을 많이 내셔야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일반 과세자 전환이 훅 됩니다 훅 정말 훅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계산을 잘 해주, 해주셔야 돼요 주라기 월드님은 대충 어느 정도 아 30만원 정도 네, 된다고 하면 우리가 마진으로 계산을 할수 있는 게 대충 매, 어, 매출액에 비해 가지고 내가 남기는 어, 마진율이 한 30% 된다고 하시네요. 음, 어, 그래도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네요. 멋있어요. 30%라고 하신다면, 네. 그러면 종소세는 아직 계산이 안 되겠고, 어, 종소세는 실제적으로 내가 했는 이 매출액에서 아, 마진에서 8%를 계산하시면 되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8%를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은이 8%를 빼고 나서 순마진액이 나오겠죠 주라기월드님이 만약에 간이가세자시라면 어, 부가세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고 부가세 신고하실 때만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멤버십 채윤님 어서 들어오시고요 홍크님 오늘 오래, 어, 처음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쁜 음, 카메라 써서 이쁘게 나오는 거고요 지금은 잠옷 입고 네, <웃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가세는 신경 안쓰셔도 되니까 마진액은 훨씬 많이 올라가실 수 있어서 굉장히 좋겠네요 근데 월이 400만원씩 번다면 매출액이 12개월로 봤을 때 4,800만원이 딱 되죠 4,800만원 미만 이었을 때에 일반 관위가세자가 유지가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매출액이 이렇게 되고 배송비가 별도로 계산이 돼 가지고 30만원이 더해지시면 은 4,430만원이 매출로 잡히시기 때문에 아마 주라기월드님도 곧 있으면 저와 같은 어, 부가세를 내시는 일반과세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점 1월에 부가세 신고 하실 때에 어, 당신은 일반과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땅땅땅 내려오시면 이제 그때부터 세금을 내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주라기월드님은 준비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세금 신고 잘하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하시거든요. 순식간에 넘어가요. 네 그래서 세금 계산 잘 해주시고 제 생각에는 네곧될것 음, 같습니다 태원님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는 어,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라고 하는 분들은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시고 부가세는 안 냅니다 안 내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반 또는 법인사업자라고 하신다면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와 부가세 납부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하셔가지고 해주셔야 되고 아, 명규님 안녕하세요. 네, 어, 올해에 코로나 때문에 간이 가세자의 범위를 8천만 원까지 늘려준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소식이 100% 맞는 말인지 아닌지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아이고 화면이 바뀌었죠? 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어, 완벽하게 그 정부에서 할게 라고 탕탕탕 해가지고 얘기해 주진 않았어요 저도 지금 혹시 모르니까 네이버에서 한번 더 검색을 해 볼게요 간이 과세자 기준을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아 달라진 간이 과세자 기준을 어, 확인하라는 부분이 있네요 네,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의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현재 일부 예외하고는 매출액 기준은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로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일반 과세자보다 부담이 훨씬 적은 간이 과세자가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법령이 조금 바뀌 껴가지고 간니가세자의 범위를 늘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제가 어 지금 채팅방에 남겨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태환님 맞습니다. 돌려봤는데 되게 슬픈 거죠. 매입이 많아가지고 돌려받는다라는 거는 재고가 등 뒤에 엄청나게 쌓여있다는 얘기가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돌려받는 거를 행복해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다중지능 창조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어... 8천만 상향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외 업종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네, 다 다른 사업장 우리 같은 어그 온라인 전자상거래 하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 8천만 원까지 상향된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링크 보내 드린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간이가세자인 경우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기준이 달라진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달라진 간이과세자의 기준 꼭 봐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원래 간이과세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어, 어떤 특수 사업자,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사업자들은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했어야 됐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사업자를 처음에 웹디자인 사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일반과세자부터 시작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도 일반과세자로 시작해서 처음부터 사실 저는 부가세를 계속 냈기 때문에 어 사실 이 부분은 저에게 너무 당연했지만 쇼핑몰에 대해 가지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면서 간이과세자분들이 많이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네 내용들을 조금씩 학습할 수가 있게 되네요 음.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시면 납부가 면제가 되실 거고 매입세액 공제는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거고 4,800만원 이상이 되시고 8,000만원 미만이 되시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에 대해서 세액 공제 부분도 좀 바뀌어가지고 간이과세자에게 1%가 네,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2021년 말까지는 1.3%까지 우세 공제율이 또 있으니까, 요런 부분은 우리가 좀 매입을 할 때에, 어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좋겠네요. 음.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온라인 쇼핑 쪽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 간이, 그, 세금 부분을 조금 줄여준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기준이 시행이 2021년부터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음. 그래서 일반 과세자에게, 음, 음, 음, 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군요. 제가 지금 보는 게 여러분들께 링크로 부, 붙여드렸던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어, 제가 요거는 공유를 같이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요, 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글이 요 글인데요. 간이 가세자 기준이 바뀌었고,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 가세자인데, 1년 동안에 부가가 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이었고, 어, 세금대사발행의 의무가 없었다라는 부분이었었는데요. 근데 간이 가세자의 기준이 조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받지 않도록 상향되는 조정이 담은 껴져 있고 2021년부터는 연매출액 8천만원 미만까지 간이 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있는 매출액이 4,800만원 넘어가시면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될것 같네요. 네, 2021년부터 매출액이 8천만원이 넘어서면 8천만원 미만까지가 어, 간이가세자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올해 혹시 4천만 원까지 버신 분이 계신다면 <웃음> 800만 원은 더안 버시는 게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 채팅에 많은 이야기 나오고 있네요. 레츠고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내년부터 되실 것 같고 럭키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 네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반가세자로 시작을 했는데 매출이 적어서 간이가세자로 세금제. 아, 적용 받지 못합니다 한번 일반과세자로 신청을 하시면 평생 일반과세자이시게 됐죠 음, 배송비에는 세금 계산을 우리가 세금을 넣지 않기 때문에 네이 부분이 지금 이 시계는 더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세금이 우리 여기 있는 배송비 부분이 제가 포함을 시켜 가지고 넣어 놨어요 제가 요거 여기는 설명에 빼기를 써놨놓고는 여기에다가 실수해 가지고 여기를 더하기로 넣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가를 제가 1.5배를 해 가지고 기준선으로 만들었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가격이 1.5배가 아니라 1.8배를 할 때도 있고 1.2배를 할 때도 있고 1.3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오는 가격에 대해서 판매가를 얼마로 선정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마진이 달라지실 수 있으시니까 요런 부분들 참고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좋고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넣는 부분은 배송비가 더해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배송비가 더해지는 부분을 빼게 되면은 실제 제품에 대한 마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배송비 부분은 제외를 해도 괜찮습니다 원래는 배송비 부분을 제외를 하고 계산을 합니다 네 어, 베이베이 님이 음, 메인 눈이시네요 정말 이거 화면 잘 보이시나요? 어, 어. 엄청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옵션으로 더해줘도 될 내용이라고 제가 해가지고 배송비 마진을 더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제가 원래 공유를 지금 드렸는 파일에는 여기 마진에 배송비가 더해져가지고 계산이 된 거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제외를 해가지고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